이게, 아니 이게 대단한 거 사는 거데 비즈워볼 오 디퍼 어포라 했어 아 진짜? 성격도 디퍼 어포라 했어 저게 디퍼 어포라고 했어 성격은 너무 긴대 그럼 또 색다른 거 있을 거야나 되게 약간 여유 있었어 여러분 들었어 오에 오에 오에 기다리 기밥이 진짜 싫어지겠다 야, 해야지. 이 정도는 해. 야. 아, 그런가? 야, 쟤네가 안 그럴 거 같아. 먼저 음. 할 수도 있어. 난 이거 괜찮은 거 같아. 그래서. 아니면 어. 아, 네. 이거 봐더 많이 할 만하고. 멜 이거 알게 되면은 그 그때부터 아, 그래도 원활한 게임을 위해. 그렇긴 한데 끝이 안 나면 이두개 할까? 이거 두개 할까? 요 응. 그래. 그러면 전 있습니다. 저희가 선택한 단어는 이두 가지입니다. 느낌표와 물음표 둘다 포함. <웃음> 어렵다 <웃음> 카메라에 나오고 싶 오케이 okay, 갑시이상했시작자세요 이제 던지는 동시에 저거 <웃음> 이제 지제 오케이. 오케이. 어, 아, 네, 조용하 문제 시작, 컷! 오 하나, 고 오케이 오이 자� υ π ή ρ 오, m a 오. 오 Vivian Menschen's 한번더 해요 한번더 왜, 왜왜 f l o w e 누가 했 설마 제자 갑시다 워, 하나, 둘, 셋! 워우! <웃음> 린 되게 개만 <개맛> 났다. 아, 로두 <웃음> 개? 끝났어. 끝끝어 개? 왜나만아 근데 궁금한 게 이쪽에서 나가실 생각이 없어요? <웃음> 심생 할게요 <거를> <웃음> 한 번. 한 번. 아, 번 더! 아, 쟤, 너가 로조디아진 진짜로, 진짜로, 진짜로, 진짜로, 진짜로, 진짜로, 진짜아 진짜로, 진짜어 진짜로, 예 Thank you. 마피아 게임 권키 어? 권 Q. 마키아키 승 소원권 응, 콘텐츠, 콘텐츠, 촬영 콘텐츠 촬영할 때 소, 어, 소원. 소원권을 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서호형에게 Q. 소원권있습니다가 네. 그러면 유교를 지키기 위해서 한번 유교를 네. 대상하게 해서 생유을 무릎 꿇고 합시다 다시. 머리 위 던졌어. 오, t e 리 Whoa! 이거 야 우리 여기, 여기 아, 일단 이거는, 이거는 보이니까 깔게요 이거는 이제 서울 <웃음> 어, 이제 수원이어요 고통스러웠어. 재밌었어요. 수원나요 아, 네. 워너스 위에스 그런 윤노리 편. 형 다시 마무리 아, 아, 네. 네. 오늘 워너스 윤리편 어떠셨나요? 아주 어, 정말 재밌었는데요. <웃음> 어, <웃음> 재정 보이시죠? 어, <웃음> 정말 재밌어 <웃음> 네. 우리 투들도제워스의이윤리편잘 <two> yeah. <웃음> 네, 보시면서 즐거운 되시고요. 또 왔나요 예, 하하하하 시작 시시